아. 빠 아침에 내가 닦았어. 아니 이제 아빠 갈려 있을 때. 안나. 아니 안 돼. 여기도 그럼. 아빠 있잖아. 에어컨 진짜 딱한번만 틀면 안 돼. 안 돼. 안, 안 돼. 밖에서 들어와. 안녕. 문열고 아니 띵동하는데 열어줄게. 똑똑해. 여가 뭐라고 해야되지? 집소개를 한 번도 안해봐서 어떻게 해도 모르겠네 안녕 우리 집들이 온걸 환영해 <웃음> 응. 여기가 중문인데 우리 집 중문이 참 이뻐 이렇게 슬라이딩도 온 열면 잘 들리지?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게 이거 진짜 신기해 근데 이렇게 닫으면 안 들리지? 어, 하나도 안들리 대박이지? 응. <목소리> 진짜 힘들다. 방음 진짜 잘 돼, 요 신발장이 진짜 넓고,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가지고 참 아주 좋아. 요라고 해야겠지? 응. 좋습니다. 이렇게 신발장도 공간도 되게 많고, 근데 제 신발은 되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강릉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신발은 없고, 저는 딱 요거 밖에 없어요. 아, 이게 다시 발통쳤지 그리고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이게 참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처음에는 아빠가 이거 보고 뭐냐고 욕했는데 <웃음> 귀엽죠? <그냥> 끄덕끄덕 카메라로. <웃음> 나 이제 초대해줄. 화장실부터 보여줄까? 오케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문도 아주 이쁘죠? 화장실은 그냥 여기는 오빠랑 저만 쓰는 화장실인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화장실 그냥 아주 평범한 욕실이 있는 화장실인데 그냥 아주 평범해 이렇게 일단 근데 방 보여주기 전에 보여줄 게 있는데 원래 저희 집이 아파트가 여기가 인테리어가 진짜 예쁘거든요? 원래는 아파트가 기본으로 다 여기가 우드로 되어있는데 이런 벽이랑 이런 천장, 이런 벽, 복도 등 이런 게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예요 예쁘죠? 어후. 이런 벽돌도 내 취향은 아니지만 아빠 취향 엄청 고급스럽죠? 이런 약간 돌, 돌덩이 같은 스타일, 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 여기 쪽으 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오빠방이 먼저 있는데 오빠방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먼저 불을 켜면 은 너무 더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집에 에어컨이 세대가 있는데도 아빠가 에어컨 절대 안켜요 진짜 아 그러다 어쨌든 이렇게 오빠만 넣으면 여기에 오빠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빠도 성범이처럼 그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를 근데 성범이는 마블에서 파이더맨을 좋아해요 근데 오빠는 얘를 좋아해요 블랙팬서 그래갖고 피규어들을 좀 사는데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더라고요 어떤 이런 걸 좋아해요 오빠가 이거랑 오빠도 성범이랑 똑같아 차를 엄청 좋아해요 이건 뭔 차지? 그냥 경주형창가에는쉘비 머스탱 쉘비 그리고 그냥 되게 이런 것도 좋아요. 좀이상해이 심은 거 아무튼 이렇게 모아놓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쪽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빠방 이렇게 있고 오빠방은 굉장히 평범한데 처음에 제가 방 꾸며줄 때 오빠한테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가 방을 저희가 방을 꾸밀 꾸미... 때, <웃음> 오빠가 방을 가져본 적단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꾸며주겠다고 어떤 식으로, 무슨 색으로 꾸미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냥 블랙이랑 그레이로 꾸미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이 이불이 아니라 그냥 딱 침대가 그냥 이 체크 패턴이었거든요. 침대가. 침대 이거에다가 이걸로 포인트를 넣어서 꾸며줬었는데 지금 여름이어서 이걸로 바꿨고 엄청 예뻤는데. 어쨌든 그레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웃음> 열이하시네요 원래 여기서 조명 나오는데 아무튼 이 침대가 엄청 예뻐요 오빠 침대는 제가 가구 그 사천 가구단지에서 90만원인가? 80만원 주고 산건데 이왕 처음 사는 침대 좀 좋은 걸로 사줘야지 해가지고 이걸로 사줬고 오빠가 딱 원하던 색 구성이어서 이걸로 그냥 사줬어요 그리고 커튼은 그냥 진짜 그냥 싸구려싸구려 그냥 쿠팡에서 산 커텐이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침구 세트인데 이게 패턴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서 산지 모르겠다 얘도 쿠팡에 그냥 테크 침구 세트 이렇게 검색해서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걸로 산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저희 집이 매트리스를 다 맞췄어요 왜냐면 한번도 침대를 사본적이 없으니까 매트리스 다 맞췄는데 한번 앉아보실래요? 여기 앉아보세요 엄청 푹신하죠? 어때요? 엄청 푹신하죠? <웃음> 근데 이게 매트리스와 에이스 침대인가? 매트리스 시몬스 아 시몬스 아 시몬스 아무튼 매트리스는 시몬스 침대에서 오빠 거랑 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싼 걸로 샀는데도 엄청 편해요 제가 자취를 오라면서 느낀 게 잠잘 때는 잠깐 자더라도 진짜 편한 침대에 자야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거를 좋은 걸 해주고 싶어 갖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오빠가 방에 책상이 없어서 여기를 찍어 주실래요? 날보이시면 찍고 아무 <웃음> 오빠가 책상이 그동안 없었어가지고 오빠도 책상을 하나 놔주고 싶어서 그냥 오빠 혼자 쓸수 있는 책상을 하나 놔줬는데 이거는 두닷 거예요. 두닷에서 샀고, 가격은 제가 같이 정보를, 정보를 띄워주면서 가격을 밑에다 같이 적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테이블도 이 테이블을 샀거든요. 화이트로. 근데 이 테이블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엄청 가벼워요, 이게. 이게 뭐냐면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소재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게 이뻐요. 그냥 소재가 이뻐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조명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뭔가 오빠가, 어 너무 방이 좀 무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아무 조명이나 두면 은 아저씨 분위기 날것 같아서 오빠가 너무 안 꾸미니까 조명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걸 했는데 얘도 제가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여기 띄워놓을게요 이게 지금 구매 정보가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빠 방에서 가장 포인트로 줄 주는 게이 의자예요 어요 오빠 왜 이렇게 더럽겠어이게 비싼 건데 이거는 플랫포인트 제품이거든요 침대랑 매트리스 다음으로 비싼 의자인데 이 색깔이 되게 오묘한 그레이 컬러예요 예쁘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소재가 되게 달라요 다른 소재들은 되게 좀 거슬거슬한 소재여서 얼룩이 생기면 잘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얼룩이 생겨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좀 광택나는 그런 소재 보통은 이렇게 깔맞춤이잖아요 그래서 좀 촌스럽고 되게 싼 티나는데 얘는 다리가 블랙이고 그리고 요 상판이 그레이여가지고 진짜 유니크해요 이쁘죠 진짜 나 이쁘지만 보면 몇번는 거지? 아무튼 여기에 제일 포인트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진짜 짱예쁘죠 뭔가 카페에 있을 것 같은 의자예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제 방이 제일 작아요 제가 보통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잘안 와서 제일 작은 방을 제 방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옷장도 이렇게 한거만 있어요 진짜 최소한의 짐 그냥 진짜 잠옷만 입고 짐만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달력으로 한 쪽만 이렇게 꾸며 놓고 근데 이거 이, 이 되게 예뻐요 레서타임 예쁘지요? 이거는 제가 한 3년? 2년 전? 2년 전에 제가 이거는 가제로신님한테 구매했던 에코백인데 이게 되게 그 유니크하고 인테리어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걸어놓은 거거든요? 좀 빈티지한 색감을 좋아해가지고 제 방은 야경이 참 예뻐요! 보이나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근 서울에 비해 너무 좀별게 없지? 일단 침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침대는 제가 어? 내 침대 수납침대였네? 응? 뭐지 이거? 얘? 응? 나 이거 뭐지? 무서운데? 응? 내가 이걸 넣어놨었어? 아 내가 아 제가 이거를 침대를 살때제 방에 수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수납을 하려고 수납침대를 샀었어요 어쨌든 이 침대는 딜라이트 침대거든요 딜라이트 나무 수납침대인데 슈퍼 싱글 사이즈고 가격은 아마 12만원 정도? 색깔이 진짜 이쁘죠? 색깔이 진짜 좀 촌스럽지 않은 원목컬러여서안 질려요 되게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침구는 아이르 건데, 제가 아이르 친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서울집에 있는 친구도 아이르 것만 쓰는데, 소은 그대로 쓰고, 이제 겉에 것만 계속 바꿔서 쓰는데, 어쨌든, 이건 이거고. 있는 거를 하거나 침대 옆에서는 무조건 수납이 이렇게 되는 거를 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자기 전에 쬐끄맣고 침대가 낮으니까 그냥 이 높이에 맞춰가지고 낮은 의자를 놨거든요 체어 해드릴 거고 얘는 가격이 62,000원 얘는 트레이거든요 그냥 올려놓기가 뭐해가지고 사서 그냥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그냥 올려놨는데 이쁜 것 같아요. 얘는 히츠키 코브 건데 얘도 오늘의 집에서 그냥 담아가지고 샀어요. 얘는 13,000원이고 얘도 쿤달 거고 저는 사실 블랙체리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일랑일랑 향을 엄청 좋아해요. 제 원픽 향. 그리고 이 밑에 깐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뭐지? 컵 받침 색깔도 되게 잘 맞고 사이즈도 잘 맞고 그냥 놓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좀 레이어드해서 놓는 게덜 허전하고 예뻐가지고 요거는 그냥 꽃병인데 그냥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웃음> 내리다가 약간 제가 수집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고매한테 좀 많이 혼나요 얘도 그냥 오늘의 집에서 꽃병 예뻐가지고 다 담아놓고 아 어디다가 놓지? 했다가 그냥 여기가 허전해가지고 여기다 딱넣더니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너무 원목만 있는거 보다 이렇게 뭔가 화이트 있으니까 이쁘죠? 이거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얘는 아마 브리츠거일거예요브리츠 브리츠 거. 제가 브리츠 스피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가성비도 되게 좋고 이쁩니다 그리고 제 방의 핵심인 테이블막 의자 제가 이 공간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집에 보통 있을 때 제가 이 공간에서 항상 노트북을 하거나 혼자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한창 이사를 제가 1월, 2월쯤에 왔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여기서 작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강릉에 오기만 하면 근데 이것도 플랫포인트 건데 플랫포인트 디어 라운드 테이블 사이즈는 900짜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은막완전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그레이에 가까운, 대비 되게 낮은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안 질리고 인테리어 하거나 좀 뭔가 이것저것 올려놓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의자도 진짜 예쁜 게 뭐냐면 아까 오빠 방에 있는 거는 되게 유광 느낌의 되게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예쁜 게 약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좀 벨벳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예쁘죠. 디어 패브릭 체어 이거는 그린 컬러고 제가 일부러 이 다리랑 이 테이블 다리랑 월넛으로 이두개 다리를 깔맞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 전체적인 분위기를 월넛으로 좀 깔맞춤을 했어요. 그 <웃음> 카메라만 열일 하시네. 노랑이랑 그린이랑 좀 이런 월넛이랑 같이 들어가면좀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뭔가 제 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그동안 가구들 찾아보면서 심플한 의자 예쁜 건 되게 많았는데 패브릭 의자는 찾아보니까 예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 의자가 진짜 예뻐요. 다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뭔가 심플한데 포인트 되는 면서. 유니크하면서 빈티지하면서 그런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의자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조명도 제가 아마 이거는 쿠팡으로 샀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보를 찾아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조화 검색해서 그냥 유칼리투스 그냥 구매한 거고 강릉 그 베프들이 저희 집들이 선물로 같이 사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 힘든 향이란 말이에요. 제가 딸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딸기 캔디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맡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딸기 좋아하는 거 알고 이거 집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거고 여기 트레이에는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둔. 이렇게 해주고 거실은 아빠 공간이니까 아빠가 소개해줘 어떻게 소개해니 <웃음> 일단 거실을 소개해드릴게요 거실은 제가 아빠한테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완전 제취향으로만 꾸몄는데 아빠가 자꾸 좀 야금야금 자꾸 바꿔놓더라고요 일단 거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몇개 있어요 이 테이블이랑 의자 르마블 테이블이거든요 르마블 테이블이랑 르마블 의자 원래는 제가 완전 대리석이랑 완전 고급스러운 의자를 세트로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집 자체가 약간 원목 느낌이랑 섞여있다 보니까 이제 의자를 너무 고급스러운 걸 하게 되면은 너무 좀붕뜰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느낌의 대리석 테이블이랑 패브릭 체어랑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괜찮죠? 상판을 제가 오로라 크림으로 선택했는데 원래는 좀 화이트로 갈까 하다가 저희 집 느낌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누런 빛 도는 걸로 하고 의자도 베이지 빛 베이지 빛 패브릭 체어 하고 이 테이블 밑에 체어도 로즈골드로 해가지고 매치를 같이 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음식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 테이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블 아빠 이 테이블 이쁘지? 자세보이 이쁘네. <웃음> 아무튼 그 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저 안마의자. 사실 저거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쓴. 사실 이사를 할 때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응? 썼는데 이게 아빠가 사실 아빠 빌려. 뭐라고? 원. 어? 음. <웃음> 뭐라고? 아빠 <웃음> 아빠가 원했잖아, 그렇지? 응. 음. 근데 여기는 사실 내가 제일 아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지? 나도 보이는데 어디야? 집터. <웃음> 이건 바디 프렌드 안마 의자인데 솔직히 제가 혼자 살았었다면 절대로 저는 절대 꿈도 안 꿨을 안마 의자인데 아빠가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없고 평소에 좀 많이 막 안마를 뭐 받으러 갈 일도 없고 집에 혼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광수 아니면 되잖아. 아좀 아빠 중에. 그게 <웃음> 어딨어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예 이게 손이랑 발끝까지 다 마사지가 되는 안마의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아빠가 그때 아빠한테 어, 바디... 아니지? 바디프렌드에서 가서 직접 골라가지고 저걸로 직접... 근 이게 발가락은 아 저걸로 직접 했어요 발 끝에 가서 반대가... 그러라고! 소파는 그냥 뭘 해야 될지 솔직히 몰라가지고 제가 소파를 잘볼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빠랑 같이 사천 가구단지 가가지고 앉아보고 제일 편한 거 그냥 호테리 가죽이라고 하길래 좋아보여서 근데 이게 되게 싸요 엄청 푹신푹신하고 엄청 편하고 근데 이게 리클라이너거든요? 엄청 편해요 높여지고 이렇게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영화 볼때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응. <웃음> 영화 볼때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할... 여기 음료수 탁 꽂아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 아빠 좀 조용히 해. 어, 물, 바로, 물 먹은 사람 TV 보고 할수 있어요. 아빠 근데 이거 진짜 편하지? 응? 아빠 편하지 근데? 아, 아, 아빠 아좀 짜증나게 안 달라? 예, 짜증게 어어어. 개 편해. 아, 짜증나게 돼. 개 편해. 개 편해. 그리고 이 밑에 러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러그인데, 이거 러그는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러그인데 러그가 되게 좋아요 보통 러그 보면 은좀막 풍실풍실하거나 아니면 은막좀 라탄 러그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좀 극과 극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되면 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좀 짜여 있는 듯한 러그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쓸수 있는 러그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데 그냥 다니면 좀 발바닥 같은 데로 찍고 이러니까 아파트는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편하더라고요 다닐 때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러그를 사계절 계속 바꿔주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게 있는 게 편한 것 같아가지고 색깔도 되게 이쁘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되게 좀 러그치고는 되게 비쌌는데 대신에 이거 계속 깔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풀인데 아레카 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레카 맞나? 근데 아빠가 다 죽여놨어요 타시네, 그게 아니라 내가 물좀잘 주라 그랬는데 죽여놨잖아 여 준다고? 요즘 건져서 일주일에 두번 준다고? 일주일에 두번 주면 안 된다고? 한번적구나 어쨌든 얘 내가 좋아하는 음, <웃음> 저희 집이 TV를 아예 TV도 처음 산 거여가지고 가성비 좋은 TV를 샀어요 스마트 TV 샀는데 TV도 요거는 프리즌 TV 근데 엄청 좋아요 65인치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도 다 돼요. 스마트 TV여가지고 다 되는데, 화질도 엄청 좋고 다 되는데, 진짜 가격이 그때 80만원이에요. 엄청 좋게 샀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단점이 있으면은, 이제 TV를 켤때 리모컨 두개로 켜야 돼요. 그것만 딱 하나만 단점.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게 좀 불편하지. 여기는 이제, 이번에 액자인데, 제가 예뻐서 샀는데. 그거 봐도 액자네. <웃음> 그거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 나 좀... 아무튼 이거 그냥 예뻐서. 조명도 내가 정보를 써놔야겠다. 근데 이 조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 켜요 그이 조명이랑 이 천장조명이랑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좀 맞추려고 일부러 좀이 동그라미가 있는 액자를 산거거든요? 그래서 나내 나름대로 구도를 이렇게 맞춘거야 이것도 르마블 테이블인데 이거는 르마블 티테이블이에요 원래는 소파 옆에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성범이가 아빠한테 그 LP를 추천을 해줬는데 아빠가 이제 원래 LP를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콩범미가추천 해주고 나서 아빠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 뒤로 요거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스피커 두고 LP판 여기 꽂아두니까 딱사이즈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잡동산이 있고 여기는 그냥 주방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산 냉장고 양문형인데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밑에가 김치냉장고예요 밑에 김치냉장고고 위에도 이렇게 물뺄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냥 되게 가성비 좋았어요 LG랑 삼성 사기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이런 거 되게 좋고 그냥 이렇게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는 세탁실 세탁실 이렇게 있어요 아빠 방을 아빠가 소개해야지 아빠가 꾸몄으니까 꾸민 거 아닌데? 그럼 내가 같이 소개해줄게 그냥 네가 해다 아빠가 배치를 바꿔놨거든요? <웃음> 처음에는 내가 아빠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한달 사이에 아빠가 방을 다 바꿔놨더라고 <웃음> 여기 벽이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이 벽을 이거 봐 내가 이런 시계를 정말 싫어하는데 아빠가 <웃음> 아빠가 이 시계를 갖고 와가지고 더 충격이었던 거는 어, 어느 날 빨간색 깔 전자시계를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엄청 했는데 고모가 나한테 뭘 뭐라고 너무하다 그런거 나한테 그러더니 고모가 실물을 직접 보더니 아빠한테 오빠 빨간 시계는 좀 아니긴 하다 지수래서 아빠가 빨간 시계 버리고 이거 갖고 온것 같아 그러고 이것도 내가 사주고 음. 여기가 벽도 원래 기본 벽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원목, 원목으로 원목 인테리어 다시 이렇게 한쪽 벽만 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전에 살던 분이 이렇게 하고 간 건데 마침 아빠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치? 지윤행이죠 원목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편백? 편백만 무슨 편백? 편백만 편백 그럼 아빠가 말하면 되는 잘하네 아빠 잘하는. 보충 설명을 가자. 어쨌든 거는 아빠가. 원목이 아니다, 순백나무. 이거는 해바라기 그림인데. 누가 <웃음> 봐 <봐서 너가> 잘... <웃음> 그런 건안해안 했대. 그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 <웃음> 그 해바라기 그림이 돈 들어오는 그림이잖아. 뭔제 알아요? 그게 내가 의미가 있어. 해바라기 그림이 돈 들어오는 그림이야. 그게 아빠 돈이 없는. 그게 아니라 내 아빠 돈 내가 주잖아. 아빠 아, 이 집을 아, 줬잖아. 아빠, 아빠, 아빠. 어쨌든 내가 해바라기 그림이 돈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이제 내가 아빠한테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이 그림을 사준 거야 진짜 아빠 왜 그러는데? <웃음> 다른 그림들이 막다 촌스러워가지고 이 그림을 사줬는데 여기 그림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헤일리 힐스 그림인데 근데 여기 그림 이쁜 거 되게, 되게 많아요 여기 액자 밖에 것도 헤일리 힐스 거고 아무튼 되게 예쁘고 여기 그냥 베란다고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가구단지에서 산 거고 근데 아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귀여운 게 있어? 알파카가 있어. 응. <웃음> 아빠 안 보자는 거야? 응? 비기도 하고. <웃음> 뭐야, 그거? 변해. <편해. 웃음> 근데 아빠 파란색 좋아해? 침대만도 파란색, 다 파란색으로 맞췄어? 그렇지 않아. <웃음> 침대는 원래 제가 옛날부터 자취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던 침대거든요? 꼭 기억하시죠? 성범씨. 뭔지 아세요? 이거? 응, 응. 내가 처음 잡지 시작할 때부터 쓰던 침대인데, 아빠가 이 침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너무 깨끗하게 썼고, 그렇죠 2년 정도 됐는데, 아빠가 여기로 너무 어울리고 하니까 계속 쓰고 있고, 침대도 크잖아요, 이게. 많이 썼네, 2년이면. 많이 썼지. 근데 아직은 버릴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가 쓰겠다고 해서 내가 굳이 바꿔주겠다 했는데. 그치? 그냥 성범이가 우리 아빠한테 어버이날 때준거야이 안에 혹시 뭐 넣은 거 없나? <웃음> 이제 와서 찾는다고 <웃음> 무슨 소리야 얘기해 봐뭐 없나? 열어보지 않았는데 어, 이거 비누야 어? 이거 비누야 아, 이 안에 뭐 없나? <웃음> 나 진짜 열어보지 않았거든 요거너 <웃음> <너> 나가래 뭐 <웃음> 원래는 제가 조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조명을 침대 옆에 이걸 놔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옷걸이로 쓰고 있답니다 이쪽은 그냥 아빠 드레스룸이랑 그리고 그냥 화장대 아빠가 또 그루밍 남이에요 아빠가 가꾸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향수랑 뭐 이런 화장품 엄청 많아요 진짜 이런데도 아빠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향수 떨어지면 향수랑 막 진짜 팩이랑 크림을 계속 달라 그러고 여기 블랑디바 크림도 있어 이 가난한 선세로 엔딩하게 끝내 아나 아빠한테 줄거 있는데? 나줄거 있다고? 응 봉투? 뭔 봉투? 뭐 봉투는 뻔한 거아니나 무슨 봉투? 돈 봉투지 뭐 응? <웃음> 돈 봉투가 어있어뭐 줄게 뭐 있겠니 나한테니 이거를 찍게 된 계기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한 30분 더 찍으면 되겠다 범아 미안해 <웃음> 당연히 응그지 <웃음> 둘이서 봐라 또 가봐라 <웃음> 늦었다고터 지랄지랄 나 <웃음> 업무 안 했다 아빠한데나 진짜 <웃음> 업무 <너무> 안 했지? <웃음> 저 그러지 않아요 쉬는 것도 능기적 <웃음> 능기적 우리 늦었으니까 천천히 해 그렇게 알고 <웃음> 있어 응? 잘 나오네? 응 넌네 자연스럽게 생기려나? 너무 못생겼어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식으로 <웃음> 저 아빠가... 60세 응 만! 응? 만 59세 만5 9세신데 근데 굳이 저희가 솔직히 집을 이렇게 사고 영상을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냥 저희끼리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아빠가 막 솔직히 막 여기저기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아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좀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아, 알고 있는데 <웃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음. 근데 이미 알고 있지만 아빠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그동안 좀 뭔가 이제 못살못 살았지 그렇지 좀그 중간이지 그렇지 중간도 아니고 못 살았지 그렇지 응. 못 살고 막 남들 막다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이럴 때 아무것도 막못 사고. 나 진짜 생년필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빠 만원 훔쳤다가 진짜 엄청 혼났어 아빠한테. 해초리로, 해초리로 혼났어. 모르는데. 그래서 그 너무 슬펐 음 그때 생년필이 6천 원이었어. 그때가 초등학생 때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못 살았었는데 뭔가 아빠 집도 없고 우리 집도 없이 살다가 솔직히 저야 뭐 자취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오빠도 자기 할거 하고 살고 막 이랬었는데 아빠는 그동안 이제 우리 키우느라고 막 그동안 빚 갚고 막 이러면서 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이 눈물나.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어. 말안 할래. 하지 만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이 휴지 좀 빨리 아빠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응? 아빠는 정말 성범이랑 성격이 똑같아 아빠 그럼 아빠 그러면 나이, 나이가 있는데 뭐 가, 같이 울어주랴? 아니 아빠 개 짜증나 <웃음> 성범 같아 그럼 고맙지 당연히 그래도 어쨌든 말 안하 당연히 고맙지 근데 자꾸 장난치냐고 장난치 진지한 거 있겠지 진짜. 당연히 고맙지 그 안고음 사람은 어디 있겠나? <웃음> 성범이도 그리나? 응난안 그래 방금 그래놓고 안그린다니까 한국 <웃음> 한국 <성범이> 사실 안국 한국 지 아빠가 사실은 안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허둥지둥 살다가 안정적이게 되니까 그게 다행이지 그한대단한 거지 내가 이제 선물 줄게 봉투? 아니거든? 봉투봉투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사 한국 한 근데 국거국 한국 근데 이런건 난 별로 안좋아는데 근데 이거 그거 아닌데? 야다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 비싼게 아닌데? 근데 아빠가 실망.. 실망은 어떡함 음, 근데 음. 이사하고 원래 바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냥 음. 5개월 동안 냅뒀어 근데 되게 의미있는거야 빨리 이렇게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예쁘지? 이거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응? 응짜 티타늄 수저 음 대단하다. 예쁘지. 응. 근데 진짜 티타늄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동안 아 짜증나. 응. 말하니까 눈물 날것 같아. 쓰기도 아깝다. 응. 여기다 <웃음> <쓰기도> 써. <아파. 웃음> 일부러 응, 응. 그동안 응. 아빠가 너무 그렇게 살아서 그냥. 보건이구나 응 음. 근데 이쁘지? 음. 어 이쁘네 원래 그냥 진짜 금으로 해주려 했거든? 근데 그럼 너무 진짜 장식될까봐 어. 이거 수저로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장식해놔 이 뒤에 장식장에다가 예쁘지어 진짜 이쁘네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뒤에다가 해놔 이거 다 까가지고 필요가 응. 봐야되겠다 여기... 아 여기가 좋겠다 거기다가 어안보이잖아그 응. 밑에나 거기다가 응. 그럼내 얼굴 가리는데? 이씨이 음.